안녕하세요. 미스티코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레디크로스백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택배 받으시면 이렇게 구성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 클라라얀 두 볼,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파우치 이너백, 제일 중요한 보안이 들어있고요. 추가 구성에는 우리 호바늘 6mm, 10호바늘 하나와 돗바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클라라얀 하나를 이렇게 손가락을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꼬리실을 찾아볼거예요. 제일 안쪽에 있는 실을 한 꼬집 잡고 빼주시면은 이렇게 꼬리실이 보이는데요. 자, 오른손으로 꼬리실을 잡고 그대로 왼손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갈 건데 앞에서 뒤로 들어갈게요. 그대로 두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와서 이때 한뼘 정도 한뼘 정도 여유를 주시고 세번째 손가락의 첫번째 마디를 감싼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감아서 교차되는 부분 보이시죠? 왼손 엄지로 눌러줍니다. 흘러내린 실은 잘 감싸주시면 우리 왼손의 기본 손동작이 완성이 되었고요. 바늘은 편하게 그냥 쥐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갈 건데 최대한 우리 실리콘 있는 부분까지 좀 길게 확보해가지고 쓰시는 게 좋아요. 처, 처음 뜨시거나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이 다들 보면은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면은 잘안 떠지거든요. 힘도 많이 들고 최대한 멀리 쏙 넣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실을 걸어서. 한번 감쌌어요. 자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실을 한번 걸어서 내가 들어갔던 곳으로 끌고 나와주시면 자 이게 지금 바늘에 실이 걸린 모습이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기둥 하나를 더 만들어줄 건데요. 사슬뜨기와 기둥뜨기는 똑같은 말이고요. 사슬뜨기는 지금 떴던 것처럼 그대로 실을 한번 걸어서 빼주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 이렇게 지금 하나 만들어두는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듭 만든 거예요. 이제 감긴 실, 손가락에 감겨있는 실, 왼손이죠. 왼손은 첫 번째 손가락을 빼서 그대로 꼬리실을 당겨주시면 은 우리 방금 만든 매듭은 이렇게 코로 세지 않고 딱 붙여서 짱짱하게 만들어 주면 자 보세요. 이제 바늘에 실이 걸린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단을 들어갈 건데요. 왼손에 엄지와 중지가 이 매듭을 잡고 매듭을 잡은 상태로 뜨시면 좋고 최대한 가깝게 잡지 않습니다. 멀리 길게 잡아 주세요. 사슬 17번을 뜨고 기둥 하나 뜨고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 17번 한다가 1번, 아, 1단 뜨기예요. 일단을뜰 때에는 먼저 사슬 17번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뼈대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뜨실 건데요. 여유 공간을 주고 바늘을 그대로 걸어서 빼주시면 우리 방금 떴던 기둥사슬 사슬뜨기와 똑같은 방법이죠 다만 조금 여유공간을 주고 그대로 실 걸어서 빼면 사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 지금 이렇게 그대로 동작을 반복하시면서 사슬을 점점 늘려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지금 보면 제가 좀 힘을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바늘을 엄청 많이 좀 꺾어서 뜨거든요 이그 상태로 해서 뜨셔도 되고 이게 너무 뜨는 게좀 버겁다 하시면은 왼손 그대로 따라가서 최대한 가깝게 잡으시면서 뜨면은 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떠주시면 되고 우리 지금 몇개 떴는지 확인할 때는요 에 이 부분은 매듭이니까 매듭은 코로 세지 않고요. 그대로 V자 모양 보이실 거예요. 이 V가 한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코. 이렇게 뼈대가 기둥이 사슬뜨기가 완성이 된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1단에 보면은 이제 기둥 한코를 다시 세워줘요 기둥은 지금 우리가 방금 떴던 사슬뜨기와 똑같은 모습인데요 감아서 빼주는거 왜 기둥이라고 표현하면은 얘는 뜨지 않아요 말 그대로 기둥으로 옆에 이렇게 받쳐질 친구가 될거기 때문에 똑같은 동작으로 사슬뜨기를 떴지만 얘는 기둥이라고 표현하면서 뜨개를 뜨지 않는다. 받쳐지는 친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1 9번할 건데요. 첫 번째 단은 제가 코에 뜨지 않을 거예요. 코가 아니라 살짝 비틀어 봤을 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볼록 콜로 튀어나온 요코 여기는 코의 뒷면 코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일단은 코산에다가 떠줄거예요 보시면 완전히 지금 실을 제껴서 이렇게 딱 보면 얘는 기둥이에요 얘는 뜨지 않고요 두번째 여기가 첫코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꽉 잡고 바늘이 살짝 코 뜨듯이 옆으로 비껴서 30도 각도로 쑥 밀어넣어 주시면은 코에 바늘이 충분히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때 뒤에서 앞에서 긁어오는게 아니라 바늘이 뒤에서 한번 감은 채로 그대로 내가 들어갔던 코만 코산이죠? 코산만 살짝 나온 후 기지개에 여유를 주시고 여유를 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실을 걸어서 그대로 끌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빼고 빼주는 게 짧은뜨기 한 코를 뜬 거예요. 이거를 각각의 코에 총 17번을 반복을 할 건데 우리 지금 첫 번째 떴고요. 두 번째 코산 보이시죠? 두 번째 코 산에 바늘이 쑥 들어가서 걸어서 끌고 나오고 때 여유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걸어서 빼고 빼주면 짧은뜨기가 이렇게 두 코가 완성이 되고 두코 땄는지는 옆에 보면 은 바로 체크하실 수 있어요 한코 두코 이런식으로 각각의 코산에 들어가서 걸어서 나오고 여유주고 걸어서 빼고 빼는거 세번째 코 네번째 코 이런식으로 그대로 코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주고 걸어서 빼고 빼고 이게 계속 반복 동작이에요.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그대로 빼고 빼고 이 방법으로 끝까지 17번을 반복해주는 게 일단 바닥 평뜨기의 완성이고요. 여유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 빼낼 때 완벽하게 제껴서 걸어서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들어가기 전에는 여유가 없어요.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들어가고 데리고 나온, 끌고 나온 실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야지 모양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자, 끝까지 17번째 코까지 뜨게 되면 보실까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먼저 코 개수를 세서 17코가 맞는지 체크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자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크기와 일단 1단 만들었던 1단을 떴던 코 사이즈가 큰 차이가 없어야지 네모 반듯한 바닥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예쁘게 만드는 팁이 될 거예요 자 2단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는 2단은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벽돌을한 단을 더 쌓아줄 건데 지금 1단을 이 방향으로 떴기 때문에 2단은 방향을 뒤집어서 이렇게 3단, 4단, 5단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기둥을 세워야지 벽돌을 하나하나 무너지지 않게 세울 수가 있는데 기둥은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실만 걸어서 빼주는 거고요. 이때 직물을 왼손에 들고 있는 직물을 밀어서 밀어서 방향을 바꾼 후 자, 지금 보면 기둥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얜 되지 않고요. 각각의 코만 뜰 거예요. 각각의 코만, 첫 코부터 해서 코만 뜰 거예요. 이제 코산에 뜨지 않습니다. 이단부터는 자, 첫 코부터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그대로 뜨게 될건데요 자, 같은 방법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밀어놓고여유 주면, 서 똑같은 방법으로 총 지금 두단째인데총다섯단을 만들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5단에 15번째 코, 짧은뜨기, 16번째 코, 17번째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제가 총 5단을 떠주었는데요. 단수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4단마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모양이 주단에 하나씩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단까지 뜨셨으면 이제 네트문이 바로 들어갈 건데요. 먼저, 이제부터 기둥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떠준 후, 자, 도안에 보시면 왼쪽 옆면부터 두 단을 건너뛰고 세 번째 코 여기죠 세 번째 단의 마지막 코 여기 두 단을 건너뛰고 세 번째 단에 빼뜨기래요 빼뜨기는 실을 걸어서 빼고 빼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번 채로 그대로 직물을 빼고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직물이 좀 찰싹 붙는 걸 보실 수 있죠. 요거를 뜨고 다시 사슬을 7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뜨고 B부분 첫 코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 사슬 떴던 첫 번째 코예요. 여기거든요. 방향 그대로 돌려서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또 빼주고 그대로 빼는 빼뜨기 자 이렇게 또 찰싹 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거를 계속 반복할 건데 지금 보면은 우리 맨 처음에 만들었던 사슬 라인을 뜨게 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사슬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뜨고 세 코를 건너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세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바늘을 걸어서 빼고 빼고 빼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코 뜨고 하나 둘, 세코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빼뜨기. 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세코 건너뛰면, 우리 마지막 코죠? 여기에도 바늘 넣고, 빼뜨기를 해주면,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중간점검 모양이 이렇게 지금 볼록 볼록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모양 체크하시면서 가면 좋고요. 이 사슬은 어차피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너무 여유있게 주는 거보다는 적당하게 힘을 줘서 뜨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자 우리 지금 절반 했고요. 그대로 사슬 7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뜨고, 오른쪽 옆면에 하나, 둘 건너뛰고, 세 번째 단에, 세 번째 단에 바늘 넣고, 실 걸어서 빼고, 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을 뜨고, 자, 그대로 방향 꺾으면 우리 다섯 번째 단의 첫 코예요. 여기가 A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다시 또 빼뜨기. 빼고 빼고. 자, 이제 또 반복할게요. 그대로 1, 2, 3, 4, 5, 6, 7, 7번 뜨고. 하나, 둘, 셋 건너뛰고. 네 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코를 뜨고 하나, 둘, 세코 건너뛰고 네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코를 뜨고 하나 둘세코 건너뛰고 네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세번을더 반복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마지막 사슬무늬 하나만 더 하면 끝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똑같이 뜨게 되면은 다시 시작할 때 우리 이 부분 사슬의 중간 부분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무늬가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 무늬는요, 사슬을 하나, 둘, 세 번을 뜨고 두길긴뜨기를 할 건데요. 하나, 둘, 세코를 건너뛰고요, 네 번째, 네 번째 코에 한 번, 두 번, 실을 두번 감았네요. 두길긴뜨기거든요. 실을 두번 감고 그대로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 걸어서 나온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바늘의 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걸려 있어요. 그대로 감아서 두 개를 빼고요. 다시 한번 감아서 두 개를 빼고 다시 한번더 감아서 두 개를 빼는 게 두길긴뜨기예요. 자, 지금 보면은 무늬가 자연스럽게 중간으로 시작부분이 이동하게 되죠. 요게 지금 맨 마지막 단마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제 바로 2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사슬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뜨고, 우리 사슬 일곱 코 떠는 거 있죠? 일곱 코 떠는 것 중에서 1, 2, 3, 4. 정 가운데에요. 네 번째 코에 빼뜨기. 그대로 바늘 들어가서, 빼뜨기니까 실 빼고 빼는거 이거를 반복할거예요 11번 11번 반복이니까 지금 한번 한거예요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호 그리고 다음 사슬 하나 둘 하나 둘셋 넷이에요 이거 빼뜨기는 호로 세지 않았습니다 사슬만 쐈어요 하나 둘셋 네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 걸어서 빼고 빼고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네 번째 코에 코에 빼뜨기 우리 코를 셀 때에는 어쨌든 V로 보이는 게한 세트잖아요 그 코를 두개다 들어가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은 하나 둘셋네 개인데 요두 개가 한 세트예요 하나만 들어가면 구멍 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확실하게 다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를 11번 반복할게요. 4, 5, 6, 7. 네 번째 코에 빼뜨기. 그대로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성뜨기가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그냥 바깥쪽 겉면이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같이 체크하고 반복 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시작 여기서부터예요. 하나, 1번, 얘가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11, 11번을 반복해서 이런 무늬를 만들어냈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이 바깥쪽, 겉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양은 이렇게 지금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직물을 뒤집었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아, 잘 올라가고 있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무늬는 우리 얘처럼 지금 시작점을 사슬을 시작점을 중간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뜨시고요. 두길긴뜨기 해볼게요. 두번 실을 감고 코에 하나, 둘, 셋, 네번째, 마찬가지로 네번째 코에 들어가서 실걸어서 나오고요. 감아서 두개 빼고 또 감아서 두개 빼고 또 감아서 두개 빼는 거세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아, 우리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으로 시작점이 이동하면서 2단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 총 6단까지 뜨고 만날게요. 손비이 A는 그림과 같은 위치에 세로실을 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직물 이렇게 뒤집었으면은 우리 마지막 코매단마다 마지막 코 떴던 부분 이렇게 확인되시죠? 여기에 바로 전 여기에 바로 전 여기 부분이 A예요. 여기에 사슬 하나 둘셋 네번째 코가 A예요. 바늘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좀 여유있게 잡아서 한 범정도 여유있게 잡아서 갖다 대고 끌고 나올 거예요. 그럼 바늘이 딱 실에 걸렸죠? 이제부터 사슬 7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사슬 중에서 또네 번째 코에 빼뜨기 하는 거를 두번 반복하래요. 지금 한번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번째 자두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 둘그 다음에는 사슬 세 번만 하고 우리 마무리할 때처럼 할 거예요. 세번 하고 다음 사슬 중에 네 번째 코에 두길긴뜨기 들어갑니다. 여유있게. 하나, 둘, 세 번을 빼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2단 들어갈 건데요. 직물 방향을 먼저 직물을 밀어서 우리 아까 바닥 될 때처럼이에요. 밀어서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를 뜨고 다음 사슬이죠. 둘, 셋, 네번째 네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이번에는 사슬 다시 하나, 둘, 세 개를 떠준 다음에 다시 두길긴뜨기예요. 감아서 다음 사슬라인에 하나, 둘, 셋, 네번째 코에 또 바늘이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온 다음에 두 코씩, 두 코씩, 두 코씩 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또 손잡이 3단에서 방향을 또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 나죠? 요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이렇게 모아지면서 모양이 잡히는구나. 왜냐면 이거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네 군데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모아지는 거 기억하시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직물 방향을 바꿨어요. 하나, 둘, 두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코에 지금 손잡이 3단 하고 있습니다. 지문 보시면 은 직물방향 바꾸고 사슬 3번 뜨고 그 다음에 사슬라인에 두기긴뜨기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단, 2단, 3단까지 손잡이 A부분 만들어주신 부커를 손잡이 A부분 만들어주신 부분이고요자 손잡이 4단은 사슬 50번을 하라 라고 되어있네요 사슬 50번은 우리 메디크로스백의 끈이에요끈 부분인데 얘도 절반 가고 여기서 절반 가가지고 가운데 부분을 감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 9 8아열 둘, 열1열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0 이런 식으로 실을 조금 여유 있게 사슬을 총 50번을 만들게요. 그러면 끈이 이렇게 늘어나는게 보이시죠? 탄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50번만 했는데요 만약에 어 나는 조금 끈이 길었으면 하시는 분들과 나는 조금 끈이 어 짧았으면 하시는 분들은 끈길이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붙는게 절대 아니에요 얘는 이것 따로 그리고 여기서 이거 따로 가서 가운데 부분이니까 총1 0 0코예요 끈 길이는. 그러면 크로스로 쓰기 딱 적당한 길이입니다. 이때 여유있게 실을 조금 남겨놓고 잘라주라고 되어있어요. 한 뼘, 두뼘 정도 여유 더 주고 실을 잘라서 그대로 한번 실 감아서 쭉 뽑아내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게 A파트가 끝난거예요 자! 그림과 같은 위치 B부분에 라고 되어있는데 비부분은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아까 비부분은 바로 다음 코 라인이에요 여기 지금 처음에 하나 둘세개 떴던데 이 부분 지나서 6단에 다음 사슬 라인에 하나 둘셋 네번째 코입니다 바늘도 같은 방법으로 넣고요 우리 A부분 했던것처럼 똑같이 실 걸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거예요 이런식으로 해서 총네군데를 만들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네개를더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로 실을 거는 위치가 항상 헷갈리실 거라서,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 A 부분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두개 만들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 아 두길긴뜨기를 해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여기 손잡이 A 부분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여기, 두길긴뜨기 해줬던 코에 바늘을 넣고, 그대로 테로실을 걸어와 주는 거예요 항상 네 군데의 시작점은 손잡이 첫 번째 무늬의 마지막 두길긴뜨기 했던 그코 자리 마지막 두길긴뜨기 했던 코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준다고 라 생각하면 되시고요 방법은 동일해요 우리 이 부분 떴던 거랑 해서 하나 둘셋네 군데 똑같이 뜨고 만날게요 자, 이렇게 우리 네트백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네트백은 항상 안에 이너백을 넣어봐야지 정확하게 모양을 잡아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들어있는 이너백 있죠? 여기에 제가 지금 제 파우치를 넣어가지고 조금 채웠는데요. 핏을 좀 같이 봐드리면 안에 물건을 넣고 자, 지금 보시면 끈이랑 이런 것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핏이 예쁘게 잡힌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성이 되었습니다.